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추워서 그냥 시원하면서 뜨끈한 그 어, 아구 말긋하게 먹고 싶어서 오늘 저녁엔 또 이걸로 어, 준비를 했어요 <웃음> 이게 생물이에요 아구는 어, 냉동보다 생물로 뭐든지 생물하면 맛있는데 아구는 진짜 생물하니까 시원하니 맛있더라고 이게 중짜리 한 마리 만원 이게 딱 셋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이건 아구는 좀 많은 것 같아도 끓이면 이게 쫄아 드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 이게 싱싱한 거보나 이봐 이거 이게 이게 간이거든 아구 간 이게 이렇게 싱싱한데 이게 고소해 그리고 요건 아구 밥통 뒤집어서 이거 뒤집어서 깨끗이 씻 쳤어 또 아구 밥통은 이게 쫄깃쫄깃 맛있지? 먹어 봤지? 음. 이게 다시물 다시마하고 멸치하고 내가 시원하라고, 물을 조금 넣어줬어. 납작하게 썰어가지고, 시원하면 우러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낸 육수물이에요. 여기 맛술을 좀 넣어줄게. 그래야지 고기가 탱글탱글하게 맛있다. 맛술 50ml 정도 넣어주고, 이게 국간장 넣어도 되는데, 난 멸치 액젓 넣는 다야물 이렇게 팔팔 끓으면, 이때 넣어줘야지 고기가, 쫀득쫀득하니, 맛있어요. 이거, 이거는 좀 나중에 좀 늦게 좀 넣어야지. 너무 처음부터 넣으면 너무 익어버리니까. 맛있는 물이 우러나게 한참 조금 끓여야 돼. 완전히. 익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 이걸 아이를 넣어줘. 이게 되게 고소하다. 아, 이게 맛있어. 내가 맛있어. 다팍 끓이고. 다다 됐지? 팍좀 끓여야 돼. 이게 액서 맛있는 물 음. 우러나야 되니까. 리 끓어서 먹자. 뭔가 살아 죽은 거네? 아, 살네 응. 됐어. 됐고 이제 홍합. 이게 아구만 해도 시원한데 이제 홍합을 넣어주면 더 시원하지. 여기에는 뭐 문어 저기 뭐지? 그쭈꾸미 넣어도 되고 오징어 넣어도 되고 새우 넣어도 되고 각자 마음이야. 마늘도 한 숟가락 넣어주고 마늘. 또 마늘 너무 많이 넣으면 국물이 또 아른 맛이 나니까 적당히 넣어주고. 이 콩나물 이게 반봉지요 근데 여기에는 그 콩나물 굵은 거, 아구찜할때 음. 하는 콩나물 그거 넣어도 좋아 나 그냥 집에 이게 있어서 그냥 이거 넣는 거야 좀 매우 이제 시원하면서 매콤하라고 청양고추를 또좀 넣어주고 약간 얼큰하게 그다음에 대파 와 대파 크다 엄청 크지? 간호? 응? 조금만? 이런 거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 이거 다는다고? 음, 좀 길게 널라는데 길게. 음. 파채칼 맞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길게 썰으면 돼. 아. 미나리. 미나리 이거는 이제 재고 남은 거. 내가 천오백 원 주고 샀는데 미나리 값 너무 비싸. 이파리만 띠, 띠고 넣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 미나리를. 야채를 좋아하면 미나리를 많이 넣는 게 좋아요. 우리는 이게 미나리 먼저 다 건져 먹어보라. 미나리 많이 넣자. 음, 이게 다들 응. 미나리 맑은탕이야. 어, 많이 넣 미나리, 그러니까 피를 맑게 해준다 하니까 많이 넣어서 먹어. 여기다 쑥갓을 넣어도 향긋하니 맛있는데 미나리를 많이 먹으려고 파도도? 응, 파도 싹 넣어. 고추도 싹 넣어. 그냥 한번 푹 끓이는 거야. 띠떨어졌어? 넣고 짠! 와! 그런다. 쉽게 잘 뜨러. 간을 좀 보고 싱우면은 이제 소금물을 간만 해주면 좀... 끝이야. 싱겁네. 싱겁다고? 응. 음. 아시원하다이 정도는 넣어주면 될것 같아. 나기가풍 익었겠지? 우리 아들은 뭔복인가 몰라.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어제는 또, 뭐지? 그거. 응? 해물, 아니야, 짬뽕. 해물짬뽕 먹고. 오늘은 아구 말구탕 먹고. <웃음> 내일은 또뭘 <뭔> 먹을까? <웃음> 응? 내일? <웃음> 응. 내일은 뭘 먹어야 되나. <웃음> 맞아 어때? 좀더 끓일까? 응? 응. 미나리 응? 응. 조금더 끓이자 응. 짜자자잔 와! 야채 많다 요 갓, 갓 아까 그갓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밥통 어디가 붙였지? 밥통 밥통 아닌데 밥통 어디가 붙였어? 밥통이 맛있는데 여기 있다 밥통 이 밥통. 이게 제일 맛있죠 아구 중에서는 이게 큰데 이놈. 어, 크? 보통이 어? 커. 크다. 자. 합통. 큰거 작은 거. 자. 아 이렇게 아구맑은탕을 끓였습니다. 이제 먹으면 편안히 맛있어요. 아 오늘은 진짜 호강하네. <웃음> <웃음> 여기. 예. 이게 진짜 고소하다니까 나 아까 싱싱했는데 끓이니까 물렁코렁해졌네 와 고소하다 음, 음 맛있는 거